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는데 따라할 때왜 따라하게 되냐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면 우리는 그 이미지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사실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아 근데 진짜 감동적인 사례연례 사회, 진짜 많거든요. 근데 다 읽진 않을 거예요. 몇 개는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면은 실질적인 사례를 좀 봐야지 좀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107페이지를 볼게요. 자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등교할 시간이 다 됐는데 꿈을 거르더니 돌연 고함을 질렀다. 엄마! 엄마! 빨리 와봐! 아들이 고함을 지르자. 엄마도 막고함을 지르며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니 왜 아침부터 고함을 지르고 야단이야? 뭔데? 엄마! 내 일기장 어디다 놨어? 야! 책꽂이에 꽂아 있잖아 책꽂이. 눈도어떻쓰니 그녀는 아들의 등을 탁 치면서 말했다. 왜 때려? 그리고 왜 엄마가 내 책상 뒤져? 그녀는 기가 막혔다. 야, 뒤지다니 돼지 우리 같길래 내 쉬운 거 아니니? 어? 야 그래도 그렇지. 엄마는 내가 엄마 물건 손대면 기분 좋아? 나 기분 나쁘다고 나도. 뭐라고? 아침부터 얘가 정말 <웃음> 이러면서 싸우죠, 그렇죠? 자, 갈수록 따지고 대드는 아들. 그녀는 곧 아들과 맞서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들이 그녀를 부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상냥하게 물어봤다. 엄마 불렀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이 물건을 찾으면 짜증을 내도 꾹 참고 상냥하게 대했다. 아우 미안하다. 엄마 맘대로 네 방을 치워고못 찾았구나. 미안해. 다음부터는 어? 아들 허락받고 내가 엄마가 치울게 알겠지? 그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자신을 잊고 아들의 감정에 철저히 리듬을 맞춰주었다. 다새쯤이 지나자 아들의 말투와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혹시 내 연필통 봤어? 미안해. 내 거는 내가 챙겨야 되는데 자꾸 엄마한테 물어봐서 미안해. 자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부엌으로 쪼르르 다가와서 말했다. 엄마! 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근데 참 이상해 엄마. 그 전에 내가 왜 엄마한테 짜증을 냈지? 그녀는 갑자기 목이 메였다 아들의 짜증을 공명시켰던 건 바로 자신의 짜증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이한 줄이 되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의 짜증을 공명시켰던 건 자신의 짜증이었다. 아들이 짜증을 내도 내 안에 짜증이 없으면 공명을 일으키지 않을 텐데 아들의 짜증이 내가 갖고 있던 짜증이 공명을 일으키니까 서로 굉장히 짜증나는 겁니다. 서로 굉장히 짜증나고 상대방이 싫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비우고 아들의 주파수에 맞춰주면서 사랑스럽게 대하자 풀리기 시작하죠. 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제일 좋대요. 그러고 아들이 미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랑 우리가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때 사실은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관점에서 아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또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손뼉도 마주쳐야지 손뼉 소리가 나는 거지 한 사람만 박수를 친다고 해서 소리가 나진 않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생겼다는 라 것은 나도 거기다가 맞장구 쳤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공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 짜증이나 화, 분노, 슬픔에 공명을 일으키니까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현실들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영국으로 배우는 마음 공부네요. 아들, <웃음> 아들 연기 찰져요. <찾아요. 웃음> 이거 진짜 한열 번만 읽으면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든 일들 진짜 한 90%는 사라질 것 같아요. 김상훈 작가님은 사례를 많이 받잖아요. 받기도 하시고 기자셔고 조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사연들을 되게 잘 모으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김상훈 작가님의 책들은 다 너무 좋은 게한 가지 이야기를 할때 수백 가지 에피소드를 갖고 와서 그걸 이제 들려주시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1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2페이지는 이 주부분들, 주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 주부가 고민에 빠졌다. 아, 아이들한테 뭘 해주지? 어떤 요리를 해주지? 지켜보던 남편이 무심코 말했다. 아이,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야, 뭐. 감자 크로켓이지, 뭐. 그 말이 맞았다. 명절 때 음식을 잘하는 한 친척이 감자 크로켓을 만들어 왔는데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라면서 손뼉까지 치면서 좋아했다. 하지만 그녀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푹푹 찌는 여름철에 튀김 요리라니. 더구나 에어컨 도없는 집에서. 쩔쩔 끓는 앰비를 생각하기만 해도 땀이 났다. 하지만 어쩌랴 그래, 맞벌이 한다는 핑계로 내가 맛있는 거 한번 못해줬지. 정성스럽게 한번 해주자. 어, 우리 아기들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털어낼 절호의 기회였다. 우선 요리책을 펼쳐놓고 재료를 점검해 보았다. 튀김가루는 있었지만 감자가 부족했다. 채소도 더 사야했다. 얼른 슈퍼에 달려가 재료를 사왔다. 그런 다음 감자 껍질을 벗겨서 냄비에 넣고 삶았다. 동시에 채소를 볶았다. 계란을 섞고 삶은 감자를 으깨고 으깬 감자를 튀김가루에 묻혀서 식용유에 튀기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얼굴에서도 땀이 흘렀다. 하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아무렇지도 않았다. 드디어 감자 크로켓이 완성됐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는 아이들을 불렀다. 애들아 이제 그만 놀고 와서 맛있는 거 먹자. 자, 아이들이 미적거리면서 들어왔다. 자 너희들 작년에 그 맛있게 먹은 거 기억나지 그거? 감자 크로켓. 오늘은 엄마가 너희들 위해서 감자 크로켓을 했어요. 자 이거 먹어볼까? 환호할 줄 알았던 아이들이 시큰둥 했다. 아 엄마 지금 안 배고파요. 엄마 나도요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 간식 많이 먹었어요. 아니 왜? 그녀는 맥이 탁 풀렸다. 아 아까 친구들이랑 떡볶이랑 아이스크림 먹었다고요. 아 그래도 먹어봐.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줄 알아? 자 억지로 식탁에 앉혔지만 아이들은 젓가락질만 젓가락만 깨져거렸다 그녀는 속이 뒤집어졌다. 참다 못해서 마침내 소리를 벌어질렀다. 니들 안 먹을 거면 나가! 나가라고! <웃음> 자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하고 차린 음식을 혼자만 먹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작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다. 엄마, 내일 학부모 회의가 있대요. 꼭 눌러놓았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그놈의 학교는 밤낮 회의만 하니? 엄마 바빠서 못 가. 안 가! 자, 된서리를 맞은 아이가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갔다. 그녀는 우두커니 혼자서 TV를 보았다. 하지만 허탈감만 밀려왔다. 내가 왜 폭발한 거지? 그녀는 정말 열심히 감자 크로켓을 만들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래서 화난 생각이 나라들었다. 자 엄마의 정성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하지만 아이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정말로 엄마의 정성을 일부러 무시한 걸까? 아이들은 친구랑 이미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다 배가 부른데 더 먹는 건 고역이었다 음식을 낭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녀가 미리 아이들에게 내가 감자 크로켓을 만들어 줄 테니 간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통보를 해준 적도 없다 오히려 내가 만든 음식이니 이미 배가 불러도 먹어야 한다면서 강요를 했다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졌다. 엄마인 내가 아이들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불같이 화부터 내다니 아이들이 생때 쓰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낯이 뜨거워졌다. 부끄러워졌다. 살그머니 아이들 방에 문을 열고 조심히 들어갔다.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어린아이처럼 사소한 일로 화가 나서 화내서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은 이미 떡볶이랑 아이스크림 먹어갖고 배가 불렀는데 엄마가 억지로 배부른데 감자 그렇게 먹으라고 해서 미안해. 그거 안 먹는다고 화내서도 미안해. 공부하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큰아들이 말했다. 아니 엄마 저희들이 엄마를 정성 엄마의 정성을 무시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요 엄마 죄송해요. 이번에는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죠 여러분들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자식의 입장이든 부모의 입장이든 한 번씩은 다 겪어봤던 그 입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특히 뭐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자녀들이 깨작거릴 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죠 근데 그 열받는다는 생각에는 내 입장만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만 상대방의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이걸 먹고 싶을까 상대방이 지금 이걸 먹을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배려는 하나도 없어요 자그러고 시작 전부터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시작점이 뭐였죠?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털어내려고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사실은. 본인의 그 미안함을 털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도, 도리어 화를 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을 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리듬에다가 상대방의 주파수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내 리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리듬, 상대방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든 가족관계든 뭐 애인관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요. 어, 내가 이만큼 선물해줬으면 좋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나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에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 내가 힘드니까 힘들다고 요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힘든 사람은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쟤는 왜 저렇게 반응해?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오는 것도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받는 것도 배려받지 못하는 행동과 말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난 거기서 또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거고 불협화함이 생기겠죠. 리듬이 엇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결국에는 눈높이를. 진짜로 이거는 부모 교육에 도움 진짜 많이 주는 책 같아요. 근데 부모 교육뿐만이 아니라 부모 교육에 진짜 큰 도움이 되지만 그냥 모든 사람한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첫고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부딪히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강력 추천드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간만에. 간만에 좀 사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진짜 열심히 쓰셨고 잘 쓰셨어요 책도 김상훈 작가님 책은 다 쉬워요 쉽고 재밌고 와닿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사례나 유명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권위자들 그래서 더 수용하기도 쉽고 자 230페이지를 보면은 소주제가 꿈을 이루는 것은 이미지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노점상 단속원들이 포장마차에 들이닥쳤다 할아버지는 주차 위반 딱지를 보여주며 사정했다. 아이고 딱지값이라도 벌어야지 돈을 낼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할아버지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치우세요. 할아버지는 도저히 떠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단속반장이 외쳤다. 아 안되겠어. 치워 빨리. 단속원들이 포장마차를 뒤엎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계란이 터지고 두유병들이 굴러떨어졌다. 도넛은 길바닥에 처박했다 단속원들이 포장마차에 있던 물건들을 분주하게 차에 실어 날랐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잠자코 지켜만 볼 따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구경꾼 가운데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그 할아버지 좀 놔줘요. 혼자 먹고 살자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왜 괴롭힙니까? 제발 그만 좀 내버려 두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맞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너무 심하지 않나요? 아니 무슨 대책이라도 내놓고 내쫓든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해도 그렇게 내쫓을 건가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단속원들도 주춤했다. 잠시 후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가 뚜벅뚜벅 걸어나와 바닥에 나뒹구는 두유병을 두어병 주고는 만원짜리 지폐 서너 장을 할아버지 주머니에 소 넣어주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각자 자신의 호주머니나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다. 맨 먼저 소리를 질렀던 아주머니는 우유 두어병을 주워들고 할아버지에게 만원짜리를 건네주었다. 아기를 업은 세댁도 삶은 계란과 도넛 몇 개를 봉지에 넣고는 할아버지의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었다. 한 할머니는 할아버지 등을 몇 차례 쓰다듬고는 눈가를 훔치며 사라졌다. 그걸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두유, 계란, 도넛을 몇 개씩 사갔다. 포장마차의 물건들은 금세 동이 났다. 그러자 한 구석에 어린아이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 그러자 한두 명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 소리는 곧 구경꾼의 모두의 합창으로 커졌다. 할아버지는 눈물만 흘리고 서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방관자들 속에 끼어 있던 한, 아, 한 아주머니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용감히 외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도련 여기저기서 외치기 시작했다. 한 중년 신사가 한 할아버지에게 돈을 찔러 주자 다른 사람들도 너도나도 돈을 찔러 주기 시작했다. 한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르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왜 남이 뭘 하는 걸 보면 나도 따라서 하게 될까. 그런 일은 방송사 보도국에서 흔히 일어난다. 방송국이 그렇게 편파보도를 해도 되겠소? 아니 왜고함부터 지르시는 거죠? 아, 당신들이 뭘잘했다 큰소리를 친 거요? 아니 먼저 큰소리를 내시니까 저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히 화가 난다. 미국 캐년대학 언어연구소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얘기를 해보았다. 그랬더니 100%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상대방 또한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점점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냈다 화를 낼 만한 내용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럼 거꾸로 상대방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길길이 날뛸때 내가 목소리를 계속 낮추고 있으면 어떨까 상대방도 점점 수그러든다 참 신기한 일이다 왜 남이 하는 걸 보거나 들으면 왜 나도 따로 하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자 남이 뭘 하는 걸볼때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렇다 어떤 그림 이미지를 보게 된다 가령 남이 웃는 걸 보면 웃는 이미지를 보게 된다 남이 목소리를 높이면 화내는 이미지를 본다 어떤 이미지를 보면은 그 이미지에 끌려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자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행동이 그렇다 행동하기 전에는 바로 반드시 그 이미지를 먼저 본다. 물을 마시기 전에는 물 마시는 이미지를 먼저 본다.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친구를 만나는 이미지를 먼저 본다. 먼저 멋진 승용차를 사기 전에는 반드시 멋진 승용차를 사는 이미지를 본다. 이처럼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은 이미지이다. 이미지를 보면 그 이미지대로 행동하게 된다.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그만큼 더 강하게 행동을 끌어당긴다. 아인슈타인이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을 상상이 먼저 본다 라고 말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감동적인 사연에 핵심적인 진리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쵸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 도 따라하게 되는데 따라할 때왜 따라하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면은 우리는 그 이미지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사실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자, 여기서 이런 말 나오죠. 232페이지를 보면 은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그만큼 더 강하게 행동을 끌어당긴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간절한 꿈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선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올 건데